every y e v e r 아니 아니 누누나가 사진이영 상처 치고. 언니가? 어, 어. 찍어 오래? 어. 나뭘 잡으실 건데? 야, 나 이거 너무 잘했지. 어, 네가 치도 빵 거야? 어. 소질있다 있다아 <목소리> 오리발 수영에서요? 나기 끝까지 대면 저걸리 저희 지금 핵인초지에서 보이겠다 어여기서왔네 우리 한아라아라 둘이 왜 이렇게 팥죽 색이 야치식게 웃겨? 어? 팥죽. 누구 나? 둘이. 어? 아, 아니, 생각 편 해요. 다들수 있겠어요. 이거 물 빠진 거 아니에요? 네, 빠졌을 때까지 빠졌을 때까지 빠졌을 때까지 빠졌을 때까지. 아, 저한테 던지는 거아요 여기 듯이 반은 데야지 던질 수 있어가지고 아, 괜찮아요 괜찮아상없어요 지금 던져놓고포 응. 내일 새벽 5시 50분에 이상대로 빠질 거라가지고 올 거예요? 시간 안 되시면 안오잖아요아니야될 거야 뭐, 이시간쯤은 <웃음>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5시 반은? 네. 아, 풀려한 <웃음> <웃음> <거짓고> 번도 <웃음> 안 해봤을 텐데, 마 두 분이 리가 없을 것 같아 조하세요 여기 무서워 하세요 여기 몇년 되셨어요? 여기 무진하신지 됐지 뭐. 어, 어... 어... 뭐 그거, 고, 고등어. 고등어 낚으셨는 거야. 포장까지 다, <웃음> 다 하셨네. 아, 옷안풀러줘서 아쉬워. 진짜? 문어 면태영아 기쁨에 문어 댄스를 쳐줘 누가 맞다? 맞겠지 맞으면 문어 댄스를 쳐줘 오면 오면 무슨일?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? 어, 와 대박이다 그... 와 어, 근데 생각보다 큰데요 근데 이거 물에 안놔도돼 문어를 살릴 생명수가 없어 한번 뭐, 뭐, 뭐, 뭐, 뭐. 아니 저기 담궈놔 음. 음. 음. 우와, 대박이다. 와 대박이다 와 근데 생각보다 큰데요? 우와. 근데 이거 물에 안 놔둬도 돼? 물에 담궈놔야 되는 거아니야 근데 애기네 아니야 반나큰데 맛있겠다 엉엉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어렁. 웃음> 아왜 그래? 아 너무 슬프다 음. <웃음> 갑자기 아, 도 나도